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션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게임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의 살인마 오니입니다 오니는 흔히 일본의 요괴중 하나를 부르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요괴의 흉폭해 보이는 외모 덕분인지 공포게임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에서는 이에 영감을 받아 잔인한 살인마 캐릭터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게임에서 이 친구를 조우했을 땐 살벌한 외모로 겁에 질렸었죠 물론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어떤 살인마가 나와도 오들오들 떨면서 했지만 그래도 오니한테 쫓길 땐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여튼 이런 무서운 첫인상은 뒤로 하고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 순서를 잘 파악하는 게 좋겠죠? 오늘 작품은 여태 했던 작품들과 다르게 모델링에 집중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네요. 1단계는 오니의 무시무시한 눈빛을 위한 조명을 설치해주고 2단계는 오니의 외모를 하나씩 따져가며 모델링을 해봅시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해봅시다 맨 처음엔 배터리, 충전단자, DC컨버터를 이용해 기본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아 물론 스위치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원할 때 전원을 껐다 킬수 있어야 좋잖아요 이제 전신에 LED를 배치할 차례입니다 붉은색 LED를 눈, 가슴, 양쪽 어깨까지 해서 총 4개가 들어갔는데 저는 눈이랑 가슴에 나오는 빛이 좀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으니 1개씩 더 추가해 총 6개를 넣을 것입니다 연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1단계 시작한지 약 20초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싱겁게 끝난 거 아니냐고요? 어허 그럴리가요 불빛을 설치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제대로 된 토대가 필요한 법이죠 클레이로 몸체를 감싸 뼈대를 덮어주고 글루건으로 LED가 있는 부분을 덮어줍니다 그냥 LED빛은 한 포인트에서 강렬하게 빛나서 볼때 안구가 매우 피로해지는 아주 불쾌한 빛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글루건이 빛을 은은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급 기술인데 뽑아낸 글루건 심이 조금 식었을 때 손가락으로 살살 만져주면 단시간 내에 원하는 대로 조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착한 어린이들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뽑아낸 글루건은 고온이기 때문에 잘못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런 위험한 기술은 어른들에게 부탁하세요 다음은 뼈대를 기준으로 몸매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짤막한 소개 영상에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살이마이기 전에 몸이 튼튼한 전사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1대17은 싸우고 나올 정도로 튼실한 몸매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여담이지만 저는 이런 건장한 남성 체격이 참 좋아요 저도 운동을 해서 이런 몸을 만들고 싶은 꿈은 있지만 필요함과귀찮름이 저를 싹 감싸는지라 헬스장 가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네요 이번에 몸매를 만들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빛이 나오는 부분들이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근육라인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간으로 두세시간 걸린 작업을 덮어서 날릴 순 없죠 여튼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서 남은 근육들을 붙이면 끝입니다 이제 튼튼한 몸매도 다 됐고 불빛도 이상없이 잘 나오니 여러분들은 모델링 단계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좀만 더 인내심을 갖고 1단계를 마무리해보죠. 이제 가슴 부분 같은 경우는 3D펜으로 근육이 있는 부분과 잘 이어지도록 메꿔주고 머리나 어깨 부분은 글루건으로 한번더 덮어준 다음에 아까 썼던 글루건 조형 기술로 모양을 동그랗게 다듬습니다. 이 기술의 팁이 있다면 투명한 글루건 심의 색이 천천히 불투명해질 쯤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바로 이때가 조용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가슴 부분은 인두기로 한번 다듬어 표면을 정리하고 똑같이 글루건을 사용해 동그랗게 조용합니다 가슴 부분도 정리되면 머리도 똑같이 글루건으로 조용하면 이제 진짜 1단계 끝입니다 몸매도 잘 나왔고 불빛도 정상으로 잘 나오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2단계 모델링입니다 먼저 오니 특유의 창백한 피부를 전신에 덮어줍니다 아! 하반신은 안 덮어도 됩니다 어차피 바지가 들어갈 거거든요 하지만 맨살이 보이는 상반신을 근육이 잘 보이도록 해야 좋겠죠? 기껏 만든 근육이 묻히지 않게 도구로 잘 다듬어주면서 근육이 잘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상반신이 다 되면 바로 바지를 만들어줍니다 무릎 아래부터는 보호대가 자리 잡을 예정이니 딱 허벅지 정도까지만 덮어주면 됩니다 허리를 기준으로 앞뒤에 천조각을 붙여주고 발부터 시작해 전강이를 덮는 보호대를 차근차근 만들어줍니다 발 같은 경우는 일본 전통 양말인 타비처럼 발가락 끝을 두 갈래로 나눠주고 우선 발목까지 붉은색 보호대를 붙입니다 참고로 이번 작품은 검붉은색을 많이 사용하니 색은 미리 많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대 뒷면은 먼저 갈색으로 덮어주고 윗부분은 받줄 모양으로 한번 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면은 붉은 보호대를 덮어 다리 전체를 덮어줍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앞면이 심심하니까 어릴 때 이누야샤에서 본 듯한 느낌으로 갑옷을 장식해줍니다 아 물론 원래 오니의 디자인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어릴 때본 추억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도 좋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업 끝나고 인누 하시나 보러 가야겠어요. 이제 허리에도 일본식 갑옷으로 무장시킬 차례입니다. 맨 처음은 허리 뒤쪽부터 갑옷 판을 먼저 붙이고 일본풍이 먼저 나도록 장식을 하나씩 붙입니다. 작업하면서 느낀 건데 동양의 갑옷은 서양의 갑옷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런 자잘한 무늬가 보여서 디테일한 아름다움이 더 있는 거지 동양 갑옷의 매력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자잘한 무늬는 손으로 직접 한땀 한땀 만들어야죠. 뒷면 갑옷이 다 되면 앞면에도 똑같이 갑옷 판과 장식을 만들어 붙입니다. 장식은 뒷면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다채로우니까요. 그리고 옆면 장식에는 원판을 추가로 덧붙일 건데요 원래는 양쪽뿐만 아니라 앞면에도 하나가 더 붙어있는데 이 부분은 가슴갑옷을 한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물론 가슴갑옷에도 적당한 장식을 붙여주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원판형 장식을 붙이면 됩니다 이제 모든 원판에는 동양풍의 장식을 첨가해 하반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슬슬 작업의 범위를 상반신으로 올라가죠 먼저 등에 갑옷을 붙여주는데 앞서 만들었던 가슴갑옷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갑옷과 등갑옷을 이어줄 수 있도록 얇은 끈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그건 그렇고 맨살 위에 갑옷이라니 저렇게 입으면 살갗 쓸려서 겁나 따가운데 말이죠 이제 가슴 부분에 문장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아까 만든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발광 부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야마오카의 상징인 오니두상을 만들어줍니다 눈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너무 온목하게 들어가서 높이가 안 맞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3D펜으로 눈이 들어가는 부분의 높이를 맞춰주고 마저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은 총 4개로 다 완성하고 나면 4개의 눈이 시뻘겋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양쪽 어깨 장식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예정이니 이 방식은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가 장식을 더해보죠 옛날에 팔찌 만들 때 동대문에서 샀던 액세서리링과 인조가죽을 사용해서 상체를 더 꾸며줍니다 이 추가 장식은 어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죽띠를 어깨끝까지 끌어올립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가죽띠로 장식해주고 목 주변으로 갑옷을 더 떼줍니다 어깨 갑옷은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으니 할 일부터 먼저 하고 마저 하도록 하죠 우니에게 중요한 건 바로 두 개의 무기 일본도와 카나보라고 불리는 둥기죠 게임 내에서도 이걸로 사람을 패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물건이죠 먼저 카나보는 철사에 클레이를 덮어 기본 형태를 만들고 두꺼운 부분의 양쪽 끝은 선 장식으로 한번 둘러줍니다 그리고 카나보는 수많은 돌기가 나있는데요 이 돌기들은 뭐... 말안 해도 아시죠 직접 하나씩 붙여야 합니다 무슨 아몬드 빼빼로 마냥 빽빽히 박혀있는 게 아주 손이 많이 가네요 손잡이는 가죽으로 천천히 돌려가면서 감아주고 손잡이 끝에 장식으로 마무리하면 카나보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기를 만들어봐야죠. 널적한 철사에 클레이를 발라서 칼날을 먼저 만들어주고 아래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동양식 칼을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손잡이가 독특한 방식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엔 이런 걸 만들 검은 끈 같은 건 없으니 클레이를 다이아모양으로 여러 개 만들어서 손잡이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일본도 손잡이 느낌 나잖아요? 나중에 끈으로 실제 사이즈 의 일본도 만드는 일이 생기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손잡이 부분이 끝나면 그 외에 칼머리와 보호대 부분만 만들어주면 칼은 끝입니다 이제 온니를 대표하는 두 개의 무기가 완성되었군요 이건 크롬마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7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이렇게 쓱쓱 발라주기만 하면 특별한 도색 작업 없이 금속 느낌을 낼수 있죠. 금속 느낌은 내고 싶은데 도색 작업이 꺼려져 있는 분에겐 제가 이렇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칼은 왼쪽 손에 들려주고 칼을 자연스럽게 쥐어줄수 있도록 손가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다 되자마자 손등부터 시작해 갑옷을 만들어주는데요. 갑옷을 만드는 순서는 손등, 어깨, 팔뚝순으로 여태 갑옷을 만들었던 방식대로만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근데 팔뚝 부분은 약간의 설명을 조금 해야겠네요. 여기는 문어 빨판과 유사한 장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 하나씩 모양을 내가면서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도 아까 했던 가슴 문양과 같이 오니두상을 만들어 붙일 건데요 원리는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빛이 투과할 수 있게 도넛 모양으로 먼저 붙이고 오니두상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눈 부분만 3D펜으로 높이를 맞춰주고 완성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 갑옷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마저 못했던 상체를 마무리해봅시다 예전에 피드레스틱 만들다 남은 공예용 밧줄입니다. 오니의 목과 허리춤에는 밧줄이 감겨있는데요. 클레이로 만든 밧줄보다는 이런 진짜 밧줄을 쓰는 게 느낌이 좋잖아요? 하지만 진짜 밧줄을 쓰는 만큼 일러스트에 있는 매듭의 모양만 보고 그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매듭 모양을 잘 모르시겠다면 어디 기둥 같은데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 실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머리를 할 차례입니다 먼저 선발의 머리카락을 만들 건데요 머리카락은 한 덩이씩 만들어서 조각조각 붙여주면 됩니다 이한 조각마다 약간씩 강한 웨이브를 넣으면서 만들면 자동적으로 선발의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그러고보니 후손인 스피릿도 그렇고 야마오카 집안의 선발같은 머릿결은 유전인가 보군요 이제 오니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가면을 만듭니다 근데 이미 문장으로 여러번 만들어서 또 여러번 설명하기 뭐하네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3D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광이 더 안쪽에서 빛나는 것처럼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문장에서 오니를 만들었던 대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귀랑 꿀까지 다 완성이 되면 얇게 앞머리를 살짝 추가해 머리를 완성합니다 사실 여기서 눈 보정을 조금 해줘야 하는데 화름 점정으로 눈만 놔두고 나머지를 해보죠 팔갑옷은 양쪽이 대칭이니 아까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순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어깨를 완전히 끝내고 손, 팔뚝 순서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손에 아까 만든 아몬드 빼빼루를 들려주는 걸 잊지 말아야죠. 아 손에 쥐어주는 순간 거만한 느낌이 나서 아주 보기 좋네. 요 손가락까지 다 완료됐으니 나머지 갑옷도 해줍니다. 이렇게 팔가옷까지다 완성하면 캐릭터 모델링은 끝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안광이 나온 부분에 클레이를 약간 집어넣어서 섬뜩한 눈빛으로 만들어주면 완벽합니다. 마지막 작업으로 바닥에 붙여놓은 회로들을 감추면서 바닥 작업까지 완성하면 오니 완성입니다. 드디어 살인마 오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데모 고로곤 이후로 오랜만에 만드는 데바대 캐릭터라 이것저것 공을 많이 들여봤습니다. 특히 또 이런 동양풍의 의상을 좋아하는지라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만든 감이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니까 더 이상 게임에서 얘를 만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피지컬은 안 돼서 도망은 못 치겠지만요. 그건 그렇고 동양갑옷이 이렇게 만드는 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제가 동양풍 게임의 대표격인 세키로는 해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자료까지 찾아보면서 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들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동양풍 무사 느낌의 캐릭터를 아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확인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